밝은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겁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든 내가 내 음역대로 내 자신으로 소화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김지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웃음> 어, 우선은 5년 만에 무대에 다시 서는 거다 보니까 사실 그냥 신인의 마음, 엄청 처음 무대에 서는 배우? 에, 마음으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면 너무 설레요. 우선 무대에서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고 조명 커지면 흥분되고 <웃음> 지금 그렇게 연습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는 뮤지컬은 사랑을 이루어드립니다. 사이다! 라는 작품이고요. 거기서 이제 정말 사랑을 이루어드리는 지니 속에 램프 속의 지니? 같은 역할을 맡아서 어게 보면 달이 연결해주는 마법사, 사랑꾼, 사랑둥이, 애교쟁이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딱 저랑 맞아요. 제가 원래는 그냥 연기자? 꿈꿨던 것 같아요. 그냥 말하면 연예인을 꿈꿨었는데 어렸을 때 뮤지컬 영웅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는데 그걸 보고 그때 그냥 난 뮤지컬 배우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그냥 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작정 연습을 했는데 물론 전공은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을 위주로 하기도 했고 직접 연, 무대 연출도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경험은 사실 다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영화도 해보고 뭐 매체도 해보고 연극도 해보고 뮤지컬도 해보고 근데 사실 제가 가장 즐거웠 어떤 기억으로 남는 것들은 뮤지컬이었어요 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무대 위에서 쓰는 에너지가 다르고 관객들이 저한테 주는 에너지가 다르더라고요 뮤지컬은 저한테 약간 그런 거였어요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가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연기와 노래 둘다 너무 좋아하는데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할수 있어요 무대 위에서 물론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세심해야 되고 디테일해야 되고 더 많은 에너지와 체력을 쓰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맞아 너무 즐겁기 때문에 저는 뮤지컬이 아닌 다른 거를 생각하라 그러면 굳이 생각하자고 하면 이제 할리우드에서 나오는 라라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뮤지컬 영화나 뮤직 드라마 그런 거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무대가 너무 좋습니다 어, 우선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노래는 고음을 잘 올리면 잘하는 사람 이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는 노래를 잘할때 기준이 고음을 잘 내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 저도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와 맞지 않는 음역대의 성대가 다치고 소리가 안 나오고 또 맞지 않는 노래들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게 느껴졌었는데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소리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저한테 좀 어울리는 소리가 뭔지 제 음역대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음역대를 가지고도 충분히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노래와 작품이 많다는 걸좀 깨달았어요. 요즘에는 원래는 조금 어두운 노래들을 많이 불렀다면 지금은 솔직히 좀 밝은 노래를 부르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겁도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노래든 내가 내 음역대로 내 자신으로 소화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좀 많이 생겼어요. 우선 선생님이랑 수업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노래로도 그렇지만 인생 자체로도 되게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는 것도 많았고 아이 부분은 좀 내가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목소리 같은 경우는 사실 선생님은 남자고 저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제 길을 되게 잘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조금 목도 잘 쉬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좀 멘탈 도 많이 무너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를 너무 저보다 저잘 알면서 컨트롤을 잘 해주시니까 발성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변화? 성장을 솔직히 보여줬던 게 발성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때 느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저의 멘탈은 조금 쿠쿠다스 미스카르라고 하시지만 <웃음> 선생님을 만나고 되게 많이 밝아지고 노래하는 게 두렵지가 않고 우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있으면 우선 마음이 많이 편해요. 되게 편해요. 이 분야를 거친 친구들 모두 다 느끼는 게한 번씩 내가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하,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서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해도 되겠다. 저는 선생님이 조금 앞에서 같이 든든한 지원자로서 조력자로서 함께 이 길을 가도 되겠다. 나는 지금 예술을 하고 있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어, 우선 제가 공백기가 굉장히 길었고 그동안 준비를 물론 계속 해오긴 했지만 오디션도잘 안되고 나는 이 일이 맞나 하는 고민을 하루에 한 100번씩은 한것 같아요 난 아닌가? 난 맞나? 난 해도 되나? 그래서 저한테는 이번 이 작품이 진짜 소중하고 진짜 간절했던 작품이기는 해요 그게 소극장이든 중극장이든 대극장이든 상관없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던 기회여서 저는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공연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 오늘 이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할수 있는 걸 하고 있는데 한 가지 크게 느낀 건 아! 나도아직 또 배울 게 너무 많구나 이걸 요즘 많이 느껴요 연습하면서 제 스스로 부족한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좀더 디테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게 많다 그리고 그래서 고마운 건난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많아요. 매번, 매번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할 거라는 걸 제가 이번에 너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공연 최선을 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걸어가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포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지만 절대 쉽게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보다 나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만의 새로운 걸 찾아가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나는 최고 스타가 될 거야 이런 마음보다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던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보다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한 단계 한 단계 어렵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보다 더 재능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한발한발더 같이 올라가서 더큰 무대, 더큰 매체 이런 데서 만나서 같이 연극하고 연습하고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언젠간 저와 이런 마음을 교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고 나타나셨으면 좋겠어요. 전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공연을 보러 와주세요. <웃음>